그래 아 좋네요. 아이고 깨시기 이렇게 아유 아유 그러셨어 벌써.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네 상추와 텐링즈의 전설의 상추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도이시민즈로. 그렇습니다. 뭐 가격대는 20만 원 후반대고 웬후와 이 상치가 발매한다고 발표했을 때 싱크로율이나 이런 데서 에 굉장히 뭐 좋다고 라 호평을 받았었고요. 뭐 영화 자체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관객 수가 174만 명. 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봤냐 생각하면 은뭐 마블 영화 말고 그냥 영화로 봤을 때 굉장히 재밌었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 때는 또 약간의 그런 중국 무술 영화, 홍콩 영화 세대여서 그런지 액션씬은 굉장히 좋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마블 코믹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샹치에 대한 캐릭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블 막 이렇게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조금은 네, 좀 생소한 캐릭터일 수는 있겠어요. 우리 또 시무리우 배우분의 얼굴이 정면으로 딱 박혀 있고요. 이렇게 옆에 어깨 보이고, 이쪽 어깨 보이고, 그죠 뒤에는 샹치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요, 얼굴, 몸체, 바디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펙트 파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뒤쪽에는 이렇게 심볼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얼굴이긴 해요. 네, 뭐, 이펙트 파츠들도 굉장히 훌륭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와, 그래. 아, 좋네요. 이런데 보시면은 이런 이펙트 파츠들, 네, 이런 봉, 여기도 지금 아버지와의 싸움했을 때도 꼈던 네, 그 텐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 본체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이니 처음인가? 핫토이가? 실물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아 사실 프로토타입이랑 비교했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옆으로 좀 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실물이 조금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화면이 더... 난것 같아요. 막 텐닝 이런 거막 뿌리고 막 이렇게 싸우고 할 때는 얼굴이 살짝은 조금 미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시무리우의 얼굴 자체가 또렷한 막 그런 인상은 조금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눈이 좀 풀려있고 무쌍이어서 그런가 약간은 좀뭐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은 하지만 워낙 그동안에 좋았던 것들에 비하면 은 네, 조금은 이제 인형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핫토이가 인형이니까 인형이 맞는데 뭔가 이제 막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싱크로는 좋다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옆에서 보면 약간 손흥민 느낌 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콧대나 이런 부분들도, 네, 또 동양인 느낌, 광대가 좀 튀어나온 느낌들, 시무리 우의 원래 얼굴보다 실제로 보면 하관이 좀 커요. 칠이 살짝 덜돼 있나? 또 이마 라인이 살짝 더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네, 머리 이런 컬들, 네, 이런 부분들의 레이어는 좀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때 저희가 양조위가 거의 싱크로율 프로토타입 보고 막 소리 지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싱크로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조위가 어떻게 나올지 네, 살짝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심무리우는 뭔가 좀심무룩하네요 지금. 자 수트는 뭐잘 나왔습니다. 네 선물 받은 이옷 용의 비닐 느낌 표현들이 잘 되어 있고 만졌을 때의 느낌은 고무 느낌의 재질이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모습도 네뭐 이런 식으로 옷 자체가 굉장히 뭐 멋스러운 사실 뭐 그런 수트는 아니었어요 그죠. 렇 근데 뭐 피어로라고 하면 항상 옷을 조금 이렇게 좀 수트를좀 갖춰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운동화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네, 운동화 스니커즈를 신는 느낌이에요. 가동률을 볼게요. 이 친구는 쿵푸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동률이 좀 나와야 돼 주고요. 어깨는 네뭐 평균 정도. 팔꿈치는 이또 약간의 칠보를 입으면서 굉장히 많이 구부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체는 그렇고요. 음오뭐 부러진 소리 살짝 나지 않나? 았 허리 관절은 뭐이 정도 네 펴지고. 와, 뭐, 앞으로는 뭐, 인사가 고관절 포함해서 움직여지긴 합니다. 이게 사실, 오, 무릎에 약간 이렇게 하체 관절처럼, 네, 관절 이렇게 넣어준 건또 바디가, 네,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또된것 같고요. 쫙 도약했을 때 이런 포즈도 될 정도의, 네, 하체 관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얼굴, <웃음> 뭔가 좀 맹한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얘가 무술을 하고 막 공중에 이제 떠다니는 정도가 나중에는 되기 때문에 스탠드봉도 긴 녀석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와손 파츠 주먹진 손 포함해서 다섯 쌍이네요. 이렇게 봉을 잡는 손한 쌍. 그리고 이렇게 뭔가 웅크리고 있는 손한 쌍.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한 쌍. 무술 동작들을 하고 있는 손한쌍 해서 더 들었어요. 그리고 전환 한 쌍이 더 들어가 있어요. 팔에 타다다닥 끼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표현해 준 거고요. 페오리 감자 아닙니다. 그러면 얘를 바꿔서 낄 수가 있네요. 원래 구부려서, 그렇죠. 살짝 구부려서 힘을 자연스럽게 주면 빠집니다. 우와. 와안 빠지는데? 오! 어! 오른쪽, 왼쪽, 네, 구분을 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안써 있는데, 오른쪽에 저기. 요거랑 뭐 구분해서 보면 되죠. 아, 이제 머리 좋아. 전환 갈아 끼울 때 얘를 세게 잡아 끼우면 살짝 순접돼 있는 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멋지지 않아요? 지금 그냥 막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한데이 정도예요. 확실히 그냥 이제 밋밋한 팔보다는 텐링을 이렇게 낀전환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런 이펙트 파츠들도 굉장히 많아요. 와 이게 이제 보니까 여기 다섯 개. 여기 다섯 개에서 열개 이렇게 딱 발사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얘를 바꿔 껴야 되네.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텐링즈를 낀 전환 자체는 이펙트 파츠 쓸 때는 하나도 필요가 없네요. 이거는 지금 빼기가 좀, 좀 힘들어. 되게 조심해야 돼. 어우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났어? 이어 잡을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빼. 어우! 주먹질 손파츠에 큰 불꽃 이펙트 파츠를 좀 끼워주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펙트 파츠를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 옛날에 더킹 오파이터즈 쿠사나기 쿄처럼, 그죠? 렇 불꽃을 주는데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텐링즈 이게 10개가 따로 또 부속이 들어 있어요. 이 부품을 여기다가 이제 하나 하나씩 끼워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요 불꽃 여기 부분에 이렇게 거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근데 주먹이 잘안 걸리네요, 오히려. 아, 발에다가도 걸수 있게 해놨구나. 보면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무술을 할때이텐닝즈가막몸 앞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가 손으로도 갔다 발로도 갔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구현하기 위해서 발에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주먹진 손파츠에도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링이 다섯 개씩 이렇게, 아유!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잘 빠지네요. 이 주먹 파츠를 넣었을 때 뭔가 이렇게 딱 맞춰서 꽂아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잘 빠져요, 생각보다. 어? 어잘잘 잘 들어가네? 아, 이렇게 하면 잘 들어가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와, 링 10개를 또 이렇게 꽂아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위에 소개 안 해드린 게 목걸이가 하나 있네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집안 싸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포일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엄마의 마을로 들어가는 그눈 한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 더 있네, 활용도가. 어쩐지 이게 손에도 끼우고 발에도 끼우잖아요 손목에도 끼울 수 있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손목에 일단은 얘를 끼워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펼친 손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뭔가 불을 더 다스리는 느낌? 그렇죠? 아, 아유, 멋있네. 또 이펙트 마치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태닝 세 개만 걸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게 세 개고 두 개가 모자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얘를 더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로 만들 수 있고 붙여서 더 길게 만들어질 수 있고 캡틴 마블 그 이펙트 파츠는 네, 포톤블래스트? 뭐 그런 느낌의 이펙트 파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캡틴 마블은 사실 여기 에 이제 불도 그 들어왔었죠? 불은 안 들어온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펙트 파츠가 사실은 또 굉장히 진짜 임팩트가 있었죠 요거도 한번 갈아 껴볼게요 부러질 것 같아 아유 부러졌어 벌써? 부러진 건 아니고요 이 링이랑 이 이펙트 파츠랑 네, 결합되어 있는 게좀 빠졌어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보여 드려지. 어때요? 와, 이런 거 너무 멋있죠. 딱그 영화의 그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이런 네, 걸또 루즈로 넣어줬어요. 와, 그냥 이대로 전시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만 네, 아직도 이또봉 파츠가 또 하나 남았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한번 끼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 포즈 오랜만에 잘잡았는데 이거 아 아쉽네. 봉이 두 개나 들었어요. 원래 하나만 쓰지 않나? 그 이제 어머니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무기를 쓰잖아요. 뭐 이런 느낌 어때요? 약간 이런 쿵푸 포즈예요. 이런 거 멋있지 않나요? 장구 마세이 찍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뭐 봉이 두 개니까 두 개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그래도, 아, 하나만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이 불이 뭔가 들어오는 느낌을 표현을 해준 봉이 하나가 있는 거고, 요 끝에가 그냥 이 용의 비늘 느낌으로 그냥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또 넣어줬네요.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파츠들을 세세하게 뭐, 비포 애프터 같은 것들, 네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이펙트 파츠들을 굉장히 넣어준 건 너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샹치, 텐닝지의 전설의 샹치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뭐 총평을 해보자면 이펙트 파츠 훌륭했다. 스킨즈 무려 뭐 이펙트 파츠에 박힌 것까지 포함하면 35개나 들어있어요. 봉도 두개나 넣어줬고, 팬던트 목걸이도 넣어줬고, 뭐 전체적인 바디나 이런 것들도 다 훌륭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핫토이들 제가 보고 좀 감탄을 했었던, 그 정도의 헤드 조형에는 조금은 내 싱크로율이 못 미친다. 뭐 이렇게까지 정리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